Nó vừa 차에서 상승하신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. 우리 열차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 좌석에 부정할 경우 입석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. 열차 내에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린 채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열차 운행 중 창문 밖으로 손과 머리 휴대폰을 내미시는 행위는 기기 파손 및 부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열차 는 미포 전문장으로 가는 초록색 테마 열차입니다. 감사합니다. Where is my d o 48킬로 등도됩니다 여서 지성거리로 48킬로 등도됩니다이 지점이 이때요 아니다.